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아와 미호와 함께하는 반반 유치원이라는 게임을 해볼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예. 와우. 여기 앞에 보이는 레인보우 프렌즈같은 괴물들이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해볼까? 음. 플레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에게 시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면 시계를 클릭하세요 아이가 없어졌나봐 아이가 없어져서 자 시간을 한번 앞당겨볼까요? 무슨 음... 무슨 일이 오! 오! 어! 어! 문이 와! 문이 열리면서 귀여운 괴물 이미지가 나오는데 오! 어! 음, 뭐지? 핑거... 피인가? 어, 오 갑자기 어두워졌어 새벽 3시야! 새벽 3시. 자, 그, 아무래도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반반 어린이집에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어있어 여기 귀여운, 귀여워 보이는 약간 괴물들이 보이요도도다 레인보우 프렌즈처럼 생기면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도도세다, 도도세. 귀여운 새도 있네요. 카드 키들 카드 키 발견. 오, 오 그래픽이 로블록스가 지가 않아요. 아유, 로블록스 아니에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음, 여기는 못 누르는 것 같은데. 여기 파란색 어, 키를 파란 씁니다. 키 있으면 되겠다. 가 볼까? 어? 저, 그... 드론이다 드론같은거 버튼 여기에 쪽지같은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방에 숨어있어요 하지만 전 괴물과 싸워야해요 그게 클레어가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아래에 미 라고 오... 써있고 그 아래에 클레어가 있다. 음, 몬스터가 라고 써있네요 어저 몬스터 오, 아까 잡은 오도제 아니야? 오도제 찾는 것 도도세. 같은데. 음. 자 이거 근데 어떻게 배터리가 필요하다 했나요? 음. 컴퓨터를 뜯어서 배터리를 찾자. 어 여기 있다. 어 찾았다. 건전지 발견. 어. 한개도찾아야 돼. 어. 여기 어. 식탁 위에 있구만. 찾았다. 다 찾았다. 자 이제 드론에다가도. 어 드론이 넣... 어? 움직인다. 어? 자동으로 움직여 어? 그럼 이제 저거 버튼 누르, 버튼으로 버튼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여깄죠? 어. 어? 오예 어, 열렸다 열린거야? 어? 한 곳을 더 열어야되나? 이쪽인가 그러나! 일로 와. 야, 좋아. 있다. 말을 잘 듣는 거다. 됐다. 어, 어, 어디 어? 열렸다. 열렸다, 이제. 오? 어? 아니, 뭐가 어! 오!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웃음> 너무 무서워! 야, <웃음> <웃음> 나 돌아갈래! <웃음> <웃음> 나, 나, <도와달래. 웃음> 나 못해! 나 도도새 얼굴이 어? 있잖아! 어, 도도새 왜 이렇게 무서워! <웃음> 귀여운... 일루 <웃음> 아까 그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오, 뭐야? 여기는 교실인 거 같아. 마지막 수업을 한거 같죠? 그쵸죠 어, 그런 것 같아. 이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 어, 일키로필옐로우키로이 어 문을 열고 드론으로 누르는 어? 것 같다. 오그렇좀 어? 어? 아이템을 찾아볼까. 음, 여기 도 불을 키는 키가. 어, 뭐야? 오, 오, 오, 놀래라. 오, 오. 이걸 누르니까... 어, 어 뭐, 누르세요. 도누새누누누 여기서 길을 누누 여기 유치원 되게 좋다 근데 누누장이 그러니까. 있네 내누누누누이 정도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는걸? 누누기 어. 뭐라 써져있어요? 누필라 버드 미션 누필라누누누누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딱 보니 얘한테 여섯 개의 알을 매기고 키를 받는 거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무서운 동상을 왜 유치원에 있냐고. 찰흙 같은데? 아, 어, 무서워. 자, 한번 달걀을 찾아볼까요? 어, 여기있다. 오, 하나 있다. 하나. 하나. 이 유치원에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오. 어, 여깄다. 어, 두 개. 어. 둘. 둘. 음. 이, 이 유체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깄다. 오세 개. 됐다, 세 개. 어, 어 저기, 황금!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옆에. 어디, 옆에. 어디, 어디, 어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여기, 있다 아주 잘 보이는구만. 어? 바닥에! 어? 바닥에 어? 생겼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여덟 개다 모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를 못 찾은 것 모았. 같기도 하고 안 사봐서 깜빡했네 5개. 어? 았다 여덟 개다 모았다 어, 뭐야? 어, 선물 준다 했는데? 두 개. 둘셋넷넷 다섯 하나 더 줬겠지? 여기에는 알이 없어. 내가 볼땐어 어, 나무 통 안에 복. 어아 여기 있구나. 나제목 보. 나 이쪽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 있구나. 냠 yeah.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 배. 어 노란 새끼를 차트티. 얻었습니다. 얘가 노란 새끼를 줬어. 어. 다른 새끼를 열렸네 쫓아올 것같아 에이 아, 그 무서운 소리 하지마 아 <웃음> 이거 맞네요 무서워. 이거 딱 주고 세. 문이 열리고 됐다 뭐지? 음. 오. 어? 한번더 가라 드론 음. <웃음> 예이 이제 문이 열렸겠지 어딘가가? 어 여기 문 열렸다 카드 킹가? 어, 어 망치다. 망치다. 어 종이가 있어. 한 시에 주의가 산만하다. 새벽 한 시에 뭔가 일어나나 봐. 난 저거 문을 부수면 될것 같아. 어 망치 주웠으니까. 어. 오 생각보다 별거 없네. 뭐? 어오 어, 뭐야 이거? 어어 어, 뭐야? 아까 그 어? 도도의 다리 아님? 쟤아님까 그러니까 쟤. 누가 봐도 개의 족적인데? 핀데 저거 무섭다. 페이스바가 점프래왜 저런 걸 알려주는 거지? 음, 무서운데요. 이 도드새가 웃고 있어. 귀엽긴 한데. 음 여기 있다. 아, 어, 저 밖에 볼 때마다 도드새 얼굴 보이는 거 무서워. 버튼 눌렀고 어, 어 의자. 의자가 내려온다. <웃음> 가는건가봐 가볼까? 갔다오 움직여 오호 재밌어 아니 유치원에 오. 왜 이런게 있냐? 오. 오. 아무래도 평범한 유치원은 아닌가봐 와 저...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온 자국이었구나 보내는 건데? 음. 자, 이건뭘까요 아, 컬러를 맞춰 달라는것은데 <웃음> 얘는 어... 빨간색이 었던것은데 얘는 빨간색. 얘는 흰색. <웃음> 흰색. 얘는 초록 흰... 얘는 니야 그린. 얘 핑크가 없으면 보라색 아니까. 아. 그리고 얘가 보라색. 남색. 약간 <웃음> 보라색인가? 어. 이런 느낌. 이 색깔이었어. 그리고 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황색이야. 주황색. 아 주황색. 됐다. 어, 어 문이 열렸어. 오문 열렸다. 여기 주황색 카드키를 획득했고요. 다시 돌아가야 돼. 어, 밑에 쪽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밑에 어, 뭐야? 어, 있... 어. 저거 저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라고써 있는 거야? 모르겠어. 갑자 <웃음> <웃음> <웃음> 어, 으로어어어어어 오나! 어어 어, 불 켜졌다. 아 오, 허리하안 <웃음> 어? 오는데? 아, 아. 이때 누르는 거구나. <웃음> 어? 어라라? <웃음> 어, 나너 무서워. 얘왜 이래? 왜 달려오지도 않아? 어, 어, 어. 기를사냥하다봐저안 쳐다보면 오는데. 아, 저거 빨리 눌러. 들어나와 <웃음> 아 <웃음> 됐다. 어, 됐다. 빨판, 빨판, 빨판, 빨! 리밟오밟오밟오밟오오오오오오오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는 오! 어, 그건가? 어? 오호 아, 눈이, 눈이 오- 오호! 오! 아, 다치는구나. 쳐 가지고. 오도도스 떨어지는 소리 좀 귀엽지 않았어? 근데 쟤 다시 올라오잖아. 맞아. 벽타 올라오잖아. 아, 맞네. 쏘. <웃음> 아, 나가자. 아까 무슨 키 얻었지? 파 노란 파키인가 주황색이었나? 주황 아, 주황이다. 주황입다 너네 도둑이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없네. 번풍구. 어? 겠다무 어,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인데? 어? 오 버튼이다. 들어가 봐가봐 운동박치기. 알겠다. 나 도, 도도 쫓아오는거 아님? <웃음> 저기 버튼 활성화 됐는데? 음, 왼쪽에 그래. 왼쪽에 어? 요거 뭐야? 오? <웃음> 아니 <데리러 웃음> 유치.. 가자. 이거 유치원 맞아? 도도새 올라오는거 아니야? <웃음> 에이 설마 <웃음> 어? 어? 어? 발, 발소리 났는데? 발소리는 내꺼. 아, <웃음> 나 너무 쫄아있나봐. 너무 무섭니? 근데 아, 기, 나... 귀엽긴 했어. 조금 어, 귀여우면서도. 그 아, 정도는 음, 안 무서운다. 무서운데. 내가 원래 게이... 공포게임을 못해. 약간 어. <웃음> 고장났어, 얘. 이거 봐봐. 뭐, 뭐, 왜 이래? 얘. <웃음> 도도새가 물어 뜯은 것 같은데. <웃음> 불안해. 아, 여기 어디야. 또 무섭게. 유치원에 왜 이런 게 있냐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도 것안 보는데 어, 오 뭐야 뭐야 뭐오어 <웃음> 누가 자나봐 코꾸는 소리 나는데 뭐야 오오오 어라 오오 뭐야 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어! 아까 그 유치원에서 봤던 그 그린 초록이야 초록이 어.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파트 1을 했군요 자 이제 파트 1을 했고요 파트 2가 또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파트 2 나오면은 또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 레인보우 프렌즈처럼 이렇게 색깔별 괴물들이 나와서 유치원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맛있었네요 맞아요. 파트 2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 아, 안녕 안녕 뿅뿅 뿅뿅뿅 뿅, 뿅, 뿅, 뿅.